아시아 경제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미니 과 우리 아시아 경제 콜라보 네, 네 오늘도 저기 네.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네.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줄임말 좋아하시잖아요 줄임말이요 잘 쓰죠 점약. 네, <웃음> 제가 그도해하느라고 점약이 뭘까? 점심 약속 아 이게 네. 미국에서 또 그런 말잘안 쓰나봐요? 우리도 네, 줄임말해서 미국 경제 이야기 미경이 어때요? 미경이 미경이? 미경이. <웃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괜찮죠 미경이 이 저기 네. 또 우리 새로 오늘 또, 네, 네. 또 파트너를 바꿔서 한번 네. 얘기해보니까 아, 신선하죠? 신선한 네. 맛이 있어요 <웃음>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팍팍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좋은 정보를 네.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음, 예감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여름휴가 다녀오셨죠? 아직 못 갔습니다. 어 정말. 정말요? 네. 어떡해요? 이제 어, 이달 말에 한번 가보려고 좀아 어디를 갈까 서치를 해보고 아 있는데 아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쵸 쉽지가 비싸지기도, 한데, 비싸지기도 어떻게... 하고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게 중요한 건 사람보다는 네. 네. 일단 비싼 게 중요하잖아요 비싼 일단 그쵸? 뭐 항공료도 뭐어마어마 비싸고 오, 정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특히 호텔비 네, 네, 네. 호텔비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연 팬데믹 이전에 이랬을까? 음 저는 팬데믹 이전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오자마자 어 1월에 도착해서 네. 뭐 2월에 서류 작업 좀 끝내고 어? 3월에 바로 셧다운이 됐거든요. 아 저는 차도 없이 미국에서 네.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비 입히시네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웃음> 네. 그전에 물가 상황이라든지 골치가 참 개념을 잘못잡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아. 수준의 기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 물가가 음.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아 그렇죠. 많이 오른 거 맞죠. 사실 근데 그 계절 타잖아요. 계절 타죠. 예 네, 여름에 좀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안 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름 경기가 뭐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가요? 진짜로 이게 지금. 지난 7월까지 네. 5.4%가 물가상승률이 올랐어요. 1년 어? 딱 1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걸 있다는 거는 사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한번 정도 외에는 아, 사실상 그리고 그 앞에 다 따져봐도 아마 저기 이런 물가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어...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네, 이게 네. 어, 일단 작년 7월 음. 5, 4, 5, 6, 7 네. 이때까지가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이렇게 좀 됐고 이제 6, 7월에 조금 살아나나 하다가 네. 8월부터 좀 다시 좀 오픈을 시작했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좀 이제 경기가 조금 좀 올라왔었는데 네, 네, 네. 지금까지 비교는 1년 전하고 비교했잖아요. 를 네. 그러니까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저 한국 말로는 네. 작년, 기저 효과라 고 그러는데 장애 기저 효과 장기 저요 기절이 아니라 난또 <웃음> 기절 기절 아. 효과 어머네 괜찮아요 그렇죠 <웃음> 이게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서요. 작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름값, 음. 어, 일, 저는 1.91까지 봤던 것 같아요. 1.91 아. 달러. 네. 지금 3달러잖아요. 3불 얼마? 3불 5고뭐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거요 그러니까 일, 1달러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 5 0가 넘게 아. 올랐다고 그야죠 네. 그게 반영되고 아. 중고차값. 작년 4월, 5월에 4월, 5월에, 사실 여기 중고차 매장이 뭐 신차 매장 다 영업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차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뭐 생활비 한다고 차 팔고 하면서 맞아요. 차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뭐 카맥사든지 그런 데서는 막쿨려쳐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몇 차라도 사들이고 네. 그때 제가 알기로도 차량을 팔어 카맥사에 가셨던 분들이 너무 싸가지고 정말 이거는 못 넘기겠다는 말도 음. 많이 하셨다는 네.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하면 중고차 값이 어이고. 45%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서 못 산다고 지금 또 그러는데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어 수, 돈보다도 <웃음> 네. 차가 없으니까. 차도 없죠. 이게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를 네. 생산을 잘못 하니까 신차가 못 나오니까 그럼 빨리 네. 중고를 뽑아. 네. 근데 거의 다 팔았고. 네. 이게 중고차도 값이니까 확뛸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거죠.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비싸게. 나아 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델타를 델타. 네. 또 맞았습니다. 델타.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게 저도 네. 찾아봤더니 네. 어, 제가 어,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네. 네. 금요일 데이터인데 네. 요즘 플로리다주가 금요일에 집계를 해서 아한 번에 발표를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주간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확 올라가고 응.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를 포함하니까 20만명 나왔어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보통 음. 미국이 델타 변이 아니, 코로나19에 대한 어, 지표를 발표할 음. 때일로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평균으로 나와요 한주 평균이라고 네, 네, 네, 네. 왜냐면 그래 좀 저게 편차하면 줄어드니까 어, 어. 근데 그게 지금 12만 5천명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 지금 미국이 꼭지를 찍을 때가 음. 최고점을 찍을 때한 30만명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분의 그 절반 가까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왔죠. 네. 근데 아, 이게 또 심각해요. 플로리다가 나오는 날이 되면 음. 지난주에 20만명이 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 한 25만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이구. 느낌이. 이거 진짜... <웃음> 그래 많이 치고 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음. 근데 이런캣 델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음. 어, 사람들은 일단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안 무서워요. 무섭죠. 괜히 나가기 더 걱정되고. 그렇죠. 최근에 네. 식당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근데 진짜 자리가 앉을 데가 없던데요? 꽉꽉 차 있던데.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음...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나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돈을 지출한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는 건데. 네. 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 네 미래를 설명해주는 건데 이게 그냥 꾸란적으요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네. 최악에 떨어진 거예요. 네네. 작년에도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했었어요. 아 작년보다 그럼 더 심각한 거네요. 네. 지금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쓴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떨지 모르니까 네. 지금 당분간 돈을 좀안 쓰겠다. 정을 하겠다. 네. 네. 그거는 뭐예요?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경제가 좀덜더갈거 아니에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중요해요. 소비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3분의 2가 소비예요. 어, 잘 맞췄다. 이 이나, 나라는 <웃음> 먹고 마시고 쓰고 음. 사들이고 버리고 해서 네네.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제조업이 네. 지금 해외로 많이 이전된 상황이고 그렇죠. 이 네. 때문에 제조업에는 사실 정말 많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고 아 정말 중요한 건 소비. 소비. 소비자들이 소비 얼마나 돈을 많이 쓰냐 지갑을 열 것이냐 그렇죠. 어느 날 아가씨에서 뭘 물건을 사들었나 네. 그리고 식당 가서 밥을 먹었나 여행을 많이 갔나 아 그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떨어질 거라고 얘기가고 나온 거예요. 음 이제.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시, 어, 금융시장이 네. 삐옥삐옥삐옥하면서 적신호을 발생하는 발사, 거죠. 어, 왜서 생각해보세요. 어 돈을 쓰러 안 나간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가, 경계가 떨어지가서성이 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금리라는 어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 아 이게 되게 크게 봐야 되는구나. 네. 돌아가는 게 여기만 볼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지금 국채 금리라는게뚝 떨어지니까. 네. 달러 가치도 또뚝 떨어졌어요. 어제. 오, 오. 최근에 어이 국채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국채가 세져요 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국채가 세져요뭐 국채라는 거는 안전자산이에요. 네. 뭐 국채, 금, 달러. 네. 얘들이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 안전자산. 주식 위험자산. 위험자산. 그리고 저기 어좀 고위험 채권. 네. 그런 것도 좀 위험자산 이렇게 아, 평가하는데 최근에 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네. 고용이 좋다. 어어 그래서 일 사람을 뽑는다. 네. 근데 대부 사람 뽑는 게 두 가지 파트예요. 네. 적격 없어. 어. 아니면 학교. 어. 9월 계약을 앞두고 아니,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이미 계약한 데도 있고요 벌써. 다른 직구들뭐 뉴욕 쪽은 아니지만은 음. 뭐 8월에 계약 준비하는 데도 네. 많이 있으니까 정보 사이에서 고용을 많이 했어요. 네. 한 24만 명 정도 했더고어 이거 많이 네요데 네. 식당에서도 여전히 하이어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식당에서도 사람을 열심히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고용이 좋을 수밖에 없 네. 없죠. 근데 델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식당 안 가겠다. 아, 그렇죠. 무섭지 죠 그러면 또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다 지금 델타가 좀... 네. 만들어낸 또큰 변화예요. 오, 어, 되게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상황이 네. 정말 뭐... 하루 앞으로도 예상하기가 <웃음>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지난주 고영 같은 경우만 해도 수요일에는 음. 와뭐 비관적이다 네네네. 그랬는데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또 좋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에이? 근데 이번 주도 분위기 좋다가 네. 갑자기 이게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하나 나오면서 아... 상황이 더싹 바뀐 거예요 야... 싹 바뀐 거예요 이거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닌가요 그 이상이에요 <웃음> 그이상이요 이게 지금 저도 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네. 제가 겪어본 위기가 뭐. 2008년, 아니, 네. 천, 1998년, 어, 외환위기, 네. 뭐그 다음에 카드 사태 한국에, 그리고 네. 뭐 2008년 저기 금융위기, 네. 뭐그 다음에 뭐 미국 국, 국가시정등급 하락위기, 뭐, 그리고 이번 뭐 코로나 시국과 여러 개를 봤는데, 네. 이번은 만이는 정말 변화가 많아요. 왜냐? 결국엔 이게 저기 병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기 때문에 인, 인간이 정말 100% 정보를 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도 지금 사실 돌파감 면이 나온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통제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 변화도 심하고, 네. 좀 변수도 많고, 네. 뭐 장기화되지 않냐 그런 가능성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그럼 되게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아, 꼭 그런 것 같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아직 경제 상황이 그래도 네, 괜찮은 분위기고, 네, 네. 지금. 연방준비해도다든지 그런 뭐 정보사에 대해서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 델타가 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제가 이거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미래 얘기. 경제는? 과거에서 본다고 했지 않으요 결국 심리에요. 아, 네, 심리라고요? 심리에요, 심리. 사람의 음. 심리가 바뀌거나 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음. 우려를 많이 한 거죠, 시장이. 네. 근데 이걸 또 할려면 또 안정감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어, 모골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경험은 많이 나왔는데 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네. 인플레 직후에 말을 네. 한 거예요. 네. 인플레 직후, 어, 이 그날 저기 인플레이수에 나온 어, 소비자 시, 어, 물가 지수라는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게 조금 안정됐었어요. 네. 그동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정점이 온거 같아요. 네, 네.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고용지표가 네. 나왔을 때만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 딱 나오는 날 음. 말을 하면서 음. 인플레를 잡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옐런 장관이 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그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서 잡을 물가가 있다. 좀 잡히고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결정적인한 마디를 더하게 음. 유가를 잡겠다고 그랬어요. 유가를 잡는다고요? 네. 오~~ 제가 알기로 미국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항공 한국 부동산인데 한국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정치권이 네. 미국은 유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기름값이 오르면 여기는 어, 저기 민심이 격해지고 네, 네, 네, 네. 대통령이 바뀐다는 라 속설이 따라더라고요. 음, 네. 근 지금 3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저도 요즘에 아. 게스들 때마다 아.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문양이야 막 이러면서 듣거든요 그게 <웃음> 선거가 1년 남았잖아요. 중간 선거 아. 중간 선거 1년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 공화당 반반식이잖아요. 네네. 음. 네. 하원은 뭐확 좁혀졌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네, 네. 민주당이 더 많지만은 이 상황이 위지가 음. 되면은 어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럼 일단 기름부터 잡고 일단 오. 웬만큼 잡았으니까 기름값 낮추고 네. 그러면 좀 다시 좀 내려오지 않겠냐 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민심을 이 기름값으로 잡겠다 뭐 이런 걸. 네.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됐지 그럼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게요? 왜 그랬대요? 연락해 보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락은 안 해봤는데 <웃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바이든 대통령에서 무슨 차를 밀죠? 무슨 차를 빌죠 테슬라 아닌가? 테스, 테슬라는 요번에도 <웃음> 백악관의 수준도 못 받았어 아 진짜요? 배가 네, 관라고는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전기차! 아 테슬라! 전기차요. 전기차잖아요 아, 전기차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네, 그거였어요 전기차인데 그러면 전기차라는 것은 저기 이제 내연동력 기관을 없애고 음. 어, 저기 전기로 그냥 클린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기름 생산을 확대해 응 음. 말할 수가 없잖아 대체 아 거기에 또 지금 미국 정치권에 지금 일등 만하는 프로그레시브라고 말하는 네.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뭐, 이, 뭐 뉴욕 지역도 막 그렇게 아. 하지만 은 그분들이 일단 일성이 기후변화 대응하라 네네 그쵸 어. 심지어 연방준비제도도 중앙은행도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네. 계속 지금 압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뭐제론 파월 의장도 네.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네네네네. 나온 것들도 사실 뭐, 뭐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부멍도 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에 대한 그걸 관리를 못 하고 왔는데 음. 이제는 아설댕 어 이제 생각한 거죠. 아. 투트랙이에요. 아. 유가 같은 경우도 일단 되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네. FTC에다가 불법행위 있는지 조사해 어허허. 지시를 했어요. 네. 최근 유가가 좀 내려오는데 네. 동네 기값값은더 오른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담합이 없으면 이렇게 될수 없다라고 보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독점이라든지 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네네네. 애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은 어허. 우리 조사할까 그러면은 어, 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 좀 조심해서 하고 조심해야 할수 조심하죠. 없잖아요. 네, 네. 그걸 노린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좀 이건 좀이 조사 실제, 실제 시작되지 음. 이 않더라도 이 발언만으로도 엄청 움직임이 있을, 있겠네요. 수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나서갖고 지금 어 산유국에다가 네. 기름을 더 생산해줘야 된다. 원유 생산도 해라. 네, 기름을 짜. 짜야 정말 <웃음> <게>. <웃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사실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만큼 미국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심지어 어, 특히 또왜 이런 일이 중요하냐면은 음.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서 1조 달러짜리, 3.5조 달러짜리, 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안들이 좀 네. 처리가 되고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네. 뭐통과된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진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4.5조가 미국 경제에 투입이 된다. 음. 그럼 또 시장이 들썩일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걸또 차단하려는 또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 백악관 대전 보면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를 보면은, 네. 어, 좀, 겨, 어, 백악관 쪽에 입장에 있는 네, 네. 경제학자들, 네. 뭐인플레가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인프라, 투자에, 인프라 투자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음. 전망을 자꾸 보내줘요 아.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와 되게 재밌어요 음. 네.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나 싶었더니 전기차를 밀어주는데 또 갑자기 나서기가 좀 뻘쭘했나 보죠 그렇죠 <웃음> 그럼 언제라든지 갑자기 바꾸게 네. 되면 반대 진영이 또 음. 댓글도 붙고 그쵸 그쵸 그쵸 의들 전화도 올거 아닙니까 아. 그런 분위기를 음. 사다가 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금이루지고 왔는데 이제는 또 변곡점이 분명히 왔어요. 음. 와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정치랑도 되게 연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많네요. 일단 정치가 관여가 안될 수가 없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임이 되냐 마느냐 음. 이분이 음. 또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임명한 네. 비둘기거든요. 네, 비둘기. 어, 네, 매파 비둘기파 기억난다. 네, 근데 이 비둘기가 음. 이것도 부족하다고 네. 지금 민주당 저기 진보 진영에서는 갈아치워야 된다. 네, 네. 한 주정이 나와요. 아. 네. 근데 실은 과거 원래 연방 준비도 의장은 보통 두번최선을 하는 게 기본인데 네, 네, 네. 이 괴팍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 번에 갈아치운 거거든요. 예전 제네일러 장은 어차피 그 민주당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갈아버렸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공화당과의 또 협치를 또 많이 네네.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못바꿀거라는 의견도 많아요. 근데 아. 그래도 계속 군부는 네. 떼는 거죠 옆에서 아. 진보주의자들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된다. 왜냐하면 아. 더 비둘기로 갖다 놔야 되는가, 아니면 아니면. 금융 산업을 규제하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 어...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 네. 부분들도 지금 네. 하반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변수예요. 경제. 아 그렇구나.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보지도 않죠. 경제 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알것 같아요. <웃음> 조금요? 아, <맞다. 웃음> 또 자세히 또한번 네. 자세히 또한번 얘기해 주고. 이제는 또 정말로 우리 음. 실상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이 연준 연준 그 자산매입 얘기인데, 네 이거는 주, 어, 주식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시려는 분들에 게 바로 영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아까도 국채금리라는걸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채금리 음. 이게 움직이면은 모기지 보 ن 모기지 금리가 움직인단 말이야 같이. 아 그거 하나로 움직이는 애들이 네.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1월부터 3월까지, 3, 4월까지 국채금리가 두 배로 뛰었어요. 네.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뛸까요? 안 뛸까요? 같이 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뛰죠. 네. 같이 뛰니까 그나마 조금 이 주택 구입, 뭐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좀 적었는데 음... 이게 두 배까지 올랐다가 네. 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네. 최근에. 그러면 모기지 금리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 지금 집값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계속 집값 오르고 있고 하는 네, 상황이 네. 어이 부동산과 경제 네. 어, 관련 싶을 수밖에 없는데 음. 요 음. 부분에도 지금 연방준비도 중앙은행이 관련됐어요이 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의행이가을어 네. 1,200억 달러치를 매 매월마다 네, 네. 채권과 그 모기지 을 기반으로 한 MBS라는 채권을 사 드려요. 네. 1,200억 달러. 1,200억. 네. 대단한 거예요. 1,200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국채를 한 800억. 네. 모기지를 한 400억 달러. 이렇게 사 드리는데 이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샀는데 사서 네. 드리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화랑이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음. 얘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음. 부동산 값이 뭐 거의 뭐 최근에 저기 어 저기 일부 남부라든지 뭐 음. 피닉스 이런 데 가는 거는 40%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40. 1년 사이에. 사실 일, 미국 집값에서 40% 라고는 사실 이게 경청도을잘할 일인데 네. 정말 정말 보기 힘들죠. 네, 네. 이런 쪽이 부분들이 어, 이 채권을 그 연준이 계속 사주다 보니까 이 네.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네. 이걸 축소해야 된다. 그런데 어, 조건은 두가지예요 네. 인플레가 안정뭐 내 목표에 되든가 네. 아니면은 고용이 잘 되든가. 네. 근 제가 아까 어, 앞에 서두에 말을 했지만 지난주까지 고용 분위기 좋았죠. 그렇죠, 했죠?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미래 신유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 원래는 어, 중앙을 하는 음. 기본적인 조직은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음. 지나 온걸 가지고 이 사람들 은 계속 미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왜냐면 워낙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네. 특히. 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어, 2018년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한번더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 경제 좋다. 금리 네네.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자마자 경제가 다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냈죠, 그때. 근데 실제로 경기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웃음> 그렇죠. 안정되게 유지해야 네. 되는데, 하락을 하니까. 음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하는 이 계속 좀더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어, 많은 전문가들이 네. 정말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경우다. 어 봐야 한다 해서 네. 봤는데 하지만 보기 힘들다. 이건 네. 이런 네. 경우가 정말 없으니까. 네. 중앙은행 문법이 아니다. 어. 판단을 하는데. 네. 그데 일단 이제 선택의 시기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음. 당장좀 8월 말 그러니까 이번 한 26일, 28일에 잭슨홀 회의라는 걸 해요. 이게 어. 어 미국 주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 중앙행정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네네네. 잭슨홀이라는 저기 와이오 맹의 스키장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음. 각자 의견들을 말하는데 보통 여기서 항상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음. 예고해왔어요. 특히 미국 네. 미국이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어 그걸 하지 않겠냐. 음. 그러니까 자산을 아까만 2 0 0 달러를 매입한 걸 축소하는 걸 발표하지 않겠냐. 네.라는 네. 관측이 좀 굉장히 커졌었어요. 지난주까지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이, 어,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오기도 했지만 은 어, 아직은 델타 때문에 음. 좀 우려스럽다는 라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실 네네. 지난달에 어, 조사된 한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이달에 나온 조사 결과는 이번 8월 달에 이 회의에서 자산매액 축소를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어, 경제 전문가들이 음,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음, 네,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기서 발표할 것 같은데라는 의견이 좀꽤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번 8월 달은 아니다. 아름 발언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들이는 걸 중단하면은 음. 저기 매수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매수가 줄어들면은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또 이제 어 이런데 또 힌트를 또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데 음. 어 화요일에 네. 어 이제 저기 나오는 지표와 네. 어파워르장의 발언이 있어요. 8월1 7일 네. 네. 그러니까 화요일. 네. 화요일에 일단 저게 나와요. 저기 리테일 세이즈가 나와요. 네. 소매 판매가 나오고 예. 그 직후에 파워르장이어 타운홀 미팅을 하거든요. 음. 그날 딱 잡힌 거야. 음. 딱 잡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침에 지표를 보고서 네. 오후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또할 거예요. 막. 이게 잘 나왔든지 못 나왔든지 지금도 전망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네. 오후에 대한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아마 반영을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또 어, 연방준비제도가 어, 금리를 정하는 그 FOMC 회의에 대한 음흠. 의사록이 발표가 돼요. 네. 이미 지난달에 한 거지만 은 자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어,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할거같냐안 가냐 같냐 같냐 같냐 같냐 그런 거에 좀 예. 힌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 힌트들이 나오면 눈여겨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아,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죠. 네. 많이 보시고 근데 네. 일반인들도 사실 뭐 많이 보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들잘안 보시는데. 네네. 아니 그요즘 머리 아프고 싶으신 그렇죠. 분들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웃음> 좀좀 한국과 과거보다 음. 지금 경제에 대 관심이 굉장히 잖아요그데 그렇죠.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다개미투자자들다 네. 다 로비노도 하고 있고 그렇죠. 과거에 없던 일인데 맞아요. 그럼 전반적인 배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은 네. 앞으로 내 사업을 할때내 사업을 늘려야 될지 네. 말아야 될지라든지 음.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음. 받아야 돼. 음흠. 그럼 지금 받아야 돼, 다음에 얼마 뒤에 받아야 돼. 그걸따라가지고상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라든지 아니면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네. 판단에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식을 좀 쌓아 두시는 뭐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제가 아는 그 부동산 관련한 그 변호사분도 이런 경제 지표를 좀 보시고 주가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뭐를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4차 산업 혁명도 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했던 비즈니스 말고 앞으로 할 비즈니스에 대해서 음.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를 조금 읽어야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정말요 저도 이 경제를 조금 배워서 나중에 큰돈한번좀 <웃음> 만져보려고요. <만져버렸구나. 웃음> 큰 돈이 아니라아 저와 함께 한번 <웃음> 네. 경제 캐스전만한번캐스터 어, 해보시는 정말요? 것도. 그래요. 경제를 읽으면 일단 돈이 보이는 거는 분명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미경이 <웃음> 미국 경제 이야기. <웃음> 미경이 우리 아시아경제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같이 하셔야죠. 안녕! 안녕!